어2020 센서 인구 저기요 2020년 센서 인구 조사 들어보셨어요? 이게 진짜 중요해요. 꼭 참여해야 돼요. 제가 말죠 94년에 LA 왔어요. 그때 처음 선 생활 정신없이 할 때는 이런 잘 몰랐는데 이렇게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애들도 셋이나 내면서 애들 키우는 거참 힘들어. 이거 우리 딸들이거든. 딸만 셋, 딸만 셋! 귀엽죠? 진짜. 이렇게 센서스 인구조사 를 결과는 우리 애들 학교 정보 지원금을 얼마큼 받는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센서스 인구조사를 우리 한인들은 지독하게도 참여를 안 한대요 모든 이민자들은 영주권자, 시민권자, 유학생들, 갓난하기부터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,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씨 한 명이 센서스 참여 안 하면 두 명이 한명 몫을 10년 동안 나눠 먹는 거예요 2030년까지 잘 알겠어요 아가씨? 어? 진짜?